소원이 놀토. 놀토 안녕하세요 소셜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여기에 영어로 배트라 90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여긴 소원이 시원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는 건 토토이에요 토토 아주 귀여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배트덕 90이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원이, 수원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친구들이 다 같이 있는 모습이 있네요 햄찌, 양양이, 그 다음에 소돼지그 다음에 토깽이, 그 다음에 몽기리, 그 다음에 토토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엄마 사인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엄청 두꺼워요 몇 장인지 한번 세어볼까요? 하나 둘, 셋, 넷, 다섯! 다섯 짜리 날이에요! 그럼 한번 놀아가 볼까요? 렛츠 고! 코드북인가 봐요. 쿨더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. 다 달라서 꾸미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소원이 음, 먼저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까요? 우와 잘 어울린다 응? 토토님을 들었어요 시원이 시원이는 멀티를 했네요 이게 좋겠어 음~ 모자 와, 피카츄 돈가스잖아! 맛있겠다. 에헤, 니이 완성! 다음은, 토깽이토끼이는 소원형 세트. 그 다음에, 체크리본 마리띠. 이거, 와, 세트, 세트. 떡갱이도 이제 완성! 토토, 토토! 시원이 처음 먹을 걸 들고 있자! 떡볶이에요! 맛있어 보이는데요? 맛있겠다! 후후! 그러면 이제 소세지 차리 소세지도. 소원이 남세트로 아하. 병아리. 에, 같이. 소세지도 완성했어요. 경기가 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는 닌텐도가 이랬대요. 툭툭 삐툭. 그다음은 이제 봉시리 몽 뭉치는 멍시지는... 자 음, 이거 삐삐는 말이에요 엄마 어린 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삐삐로 전화했대요 신기하죠 몽시도 끊었어요 이제 양양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양이. 번! 여이다 완성됐어요. 그 다음에, 햄티. 마지막으로 햄티네요. 햄티가 엄청 웃긴 거한개 보여줄게요. 여기요. 이 옷까지는 괜찮았는데요. 가발. 이건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를 똑같이 만드는 거래요 할발하게 부채까지 하면은 부딪부딪 이제 코디한 걸한 개씩 보여줄게요 후후후후 네, 내 기막이는 아주 복슬복슬하지 그다음에 시원히 후이 피카츄 동가스는 엄청 맛있어 다음은 토깽이내네분 이쁘지? 그 다음에 토토. 소세지. 멍지리. 그 다음은 냥냥이. 햄찌. 우두두. 제가 좋아하는 1번은 탑띵이. 두 번째는 냥냥이. 그 다음은 소세지. 그 다음에 소아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코디들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코디해보세요 이 코디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